안녕하세요 루나쌤과 함께 연습해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지 인사 고객이 우리 매장의 문을 열거나 발을 딛는 순간 무조건 해야 되는 첫 번째 마지 인사 가장 중요한 인사 안녕하십니까 자 따라해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맞이 인사는 밝고 쾌활하게 목소리를 솔톤 정도로 올려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낮은 톤으로 인사를 하면 고객은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의 최선을 다해서 밝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의 끝은 안녕하십니까 무조건 올려야 하고요. 그 뒤에는 아이컨택과 미소 잊지 마세요. 서비스 일을 하는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행복해진 날까지 화이팅! 오늘도 연습하신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